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노지인가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포장마차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여기서 장사 하시게 되셨어요? 사장님? 인터뷰하는 양반은 왜 그런 직업을 하게 되는가? 네? 왜 그런 직업을 하게 됐냐고 아.. 그야.. 뭐.. 돈 벌려고 하는.. 아도 똑같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저기 사장님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으신데 내가 유명해지면 손님이 알아서 오는 거야 내가 그럼 손님 찾아가니? 어. 내가 그래서 유명해지는 유튜브도 하 아. 구독자도 지금 천 넘었어 아.. 아 네.. 근데 뭐업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음, 저.. 장사하나요? 먹을 거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네감사합 뭔가 쫓기는 듯 급하게 소주를 따른다 이놈은 뭔가 이상하다 내 느낌이 맞다면 이런 놈은 십중팔고 근데 손님이 양동 무시기를 닮았다 그리고 나도 닮은 거 같은데 불안한 듯 둘이 번거리는게 수상하다 얼마예요 s o m a e 그냥 가시게. 소주 한 잔만 소주 한 잔만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아, 상황이 힙합스럽군. 만 뭔가 위험해 보이는 손님이 왔다. 여기 소주 한 병하고 이나요 뭐 강요 보인다. 우리는 단일 메뉴 대창전골 야워 u 우 주세요 그러면 소주 먼저 주시고 행색을 보니 노지에서 신혼미상의 남자가 거슬린다 올백에 모피라니 하지만 나에겐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이 있다 이 남자를 알아보자 아... 자네 어디서 왔는가 서울에서 왔는데요? 짜장이 좋은가? 자뽕이 좋은가? 짜장이요 남자가 좋은가? 여자가 좋은가? 여자요 찍먹인가? 부먹인가? 부먹이요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엄마? 개피가 좋은가? 시나몬이 좋은가? 계피 이 남자의 신원 파악이 끝났다 이 사람은 짜장이 좋고 여자를 좋아하고 부먹으로 완산을 귀찮아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계피사탕을 좋아한다 음,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군 자 드시기 <웃음> <웃음> <웃음> 어. 어떤가 내 네, 우리는 <웃음> 무년 전통 한우 곱창전골 맛이 날 것이네 네 지방에 갔을 때 먹었던 맛이네요 무년 전통 한우 곱창전골 자 우리 같이 짠이나 세네 일단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건배구호가 있는데 건배는 오래가자 자 오래 가자 오래 가자 우리 오래 가자 아, 얼마요? 음 대창 전골이랑 소주랑 해서 음 백만 100만... 구독 내가 제가... 열 다시 시작해 <웃음> 좋아요 알림까지 노지 포차는 계속된다 킵 고잉.